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두 번째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강기복 사이들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찍을 거냐? 아픈 남편이 와이프 괴롭히면 와이프 참을지 화를 낼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저희 와이프는 마음이 굉장히 성실이없기 때문에 참을 것 같아요. 아,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고제라는 싫어하는... 겨드랑이 공격 죽상처 했습니다 참는지 저를 때리는지 저를 죽이는지 아마 참을거야 성심이 공격 맞죠! 그다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고습니다 렛츠 i 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Nope! 하지마! 아, 아, 아, 뭐야 또 이렇게 안정적인 거아화끈그러는데들아진짜난죠 no. 아, 아, no. 왜? 아, 어 <웃음> 몸도 안 좋은데 차 c o 나 내가 너 x rah 레 p o l i s 넙 nope. 으아아아악 <웃음> 너무 심내 아프다 몸이 몸이 아픈데 그렇게 허리를 내야 되나? 어? 내말안리나 지금? 뭐 집중을 하는구 아. <웃음> <웃음> 몸이.. <웃음> 아. 아. 아. 왜 얘는 옛날 버전니까 봐. 좀 많이 다르대 조금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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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죽네 이 아? 인사에 사흘 여러분 욕한다 여러지 <웃음> <혹시> 몸이 아파도 <웃음> 마이퍼 괴롭히지 마세요 몸이 아프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봐주는 거, 거 <웃음> 아니에요 쌍욕 이상한 예술 같더라 쌍욕을 해요 쌍욕 쌍용. <웃음> 아유 네. 서로 끝까지. 아, 집중하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자기도 싫어하면서 이상하게 계속 하더라. 아, 아픈데 못 가면 찍나. 여보세요?